안녕하세요 랑스영입니다 드디어 3차 공동구매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구매 이벤트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공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최대한 좋은 혜택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행사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코타 에깅로드 GKA300 베이트릴 대륙스텔라 스피닝릴 오스칼트 쭈감로드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을 공동구매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4개 제품은 저도 모두 가지고 있고 성능과 품질은 이미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번 행사 기간은 4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4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총 6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공동구매 할인 코드는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할인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 따로 남겨놓을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공동구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제품은 코타 애깅낚시대입니다 이미 1,2차 공동구매때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던 제품인데요 옵션은 m 대 m l 대 이렇게 두가지 옵션을 선택 가능하고 공구 코드는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할인가는 30.65달러, 원화로 약 4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의 리뷰는 우측 상단 링크에 있는 지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솔로킹사의 GKA300 베이트릴입니다. 이 제품은 쭈꾸미, 가보징어, 광어다운샷 등 선상낚시에 쓰기 좋은 6점대 릴인데요. 하이와이 200 베이트릴을 만든 솔로킹에서 만든 제품이라 품질은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옵션은 우핸들좌핸들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공구 코드는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할인가는 21.35달러 원화로 약 2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의 정보는 우측 상단의 리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대륙스텔라 스피닝릴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 공구 제품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제품인데요 제가 소개했던 낚시 제품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고 평도 좋은 제품이라 이번에 특별히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옵션은 찌낚시나 루어낚시에 사용하기 좋은 3,000번 릴과 원투낚시나 선상낚시용으로 쓰기 좋은 5,000번 릴 이렇게 두가지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공구코드는 200개를 준비했고 최종 할인가는 3,000번 17.95달러 5,000번 19.52달러 원화로 약 23,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의 정보는 우측 상단의 리뷰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제품은 오스칼트 주감로드입니다 지난번 1,2차 공구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고 추가 요청이 많았던 제품이라 이번에도 추가였는데요 하 옵션은 M대를 추가하려고 했지만 재고 이슈로 인해서 ML대만 협의되었고 M대는 제가 추후에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코드는 150개를 준비했고 최종 할인가는 22.31달러 원화로 약 2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구 코드 수량은 선착순 한정 수량이지만 전체 제품의 공구 수량은 공구 코드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코드가 전부 소진되더라도 기본 공구가로 구매하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